안녕하십니까 통찰음식 성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네랄. 미네랄 총론 말고 강론인데요. 그 미네랄 중에 인이 되겠습니다. 인. 인은 생소할 거예요. 미네랄에뭐 영양제로 나오는 것도 많지도 않고, 물론 인지질이라고 피부에 좋다 뭐 이렇게 정도 인만 소개돼 있지. 이는 사실 많이 소개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의학과 산업과 모든 부분을 아우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인은 어떤 것이냐 하면 통찰의학적으로는 에너지의 원천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가 빠진다, 힘이 없다, 너무 피곤해서 좀 에너지를 좀 충만해야 되겠다. 바람 쐬러 와야 되겠다. 그리고 밥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곡기로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기라고 하는 거, 에너지로 하는 그 원천은 인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인은 영어로는 phosphorus. 우리 몸에서 에너지 원천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왜 인이 에너지가 될까요? 우리 몸에는 약 700g 정도 몸에 있습니다. 그리고 90% 정도는 뼈에 칼슘포스포네이트, 칼슘인산염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치아에도 이제 에나멜 형태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혈액 속에도 좀 있죠. 약 0.1% 0.7g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양이 또 혈액 속에도 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포가 약 60조에서 70조가 세포가 있다면 세포를 두. 로 쌓고 있는 그 세포막이 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질로 되어 있죠 그리고 DNA, RNA 이런 우리 유전자 정보도 인이라는 골격 형태 안에 우리가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적혈구가 받아 있는 산소를 세포로 줘서 미토콘드리아 라는 그 에너지 가동 발전소에 거기서 에너지를 냅니다 그때 ATP 라는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ATP 가 영어로는 아디노신 트리 포스페이트 p 가 3개가 붙어 있죠 그니까 에너지를 세 개를 낸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낼때 인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인은 자연 환경에서도 존재를 하는데 처음 우리가 인을 발견하게 된 것은 소변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16세기 과학자가 끓여서 말려가지고 보니까 왁스 성분이 있었고 그 왁스 성분을 어두운 상자에서 보니까 약간 빛이 바라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 자체도 산소하고 만나면 어둠에서 발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 에너지 그러면은 빔을 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에서 빔을 쏠수 있는 것이 인이다. 결국 산소와 만나면 에너지를 쏠수 있는 것이 인의 광물질이 성질이다라고 해서 에너지 원천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근데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낼때 어떻게 에너지를 낼까요? 이 ATP라는 에너지를 신경을 통해서 운동신경, 뇌신경, 감각신경이라는 신경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고 그 에너지를 전달받은 근육이 에너지를 표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도 신경이라는 전달 통로를 통해서 ATP를 내면서 근육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에너지가 원천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인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인이란 광물에서 오게 되고 인이란 광은 대부분 토양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뿌리를 틀고 자리 잡아서 빗물을 받아서 인이라는 물질을 광물질을 뿌리에서 줄기로 타고 엽록소로 가서 이제 인의 에너지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식물이 인의 덩어리를 수가 있고 그 인의 덩어리를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도 에너지가 꽤 많은 것이 식물을 많이 먹어치우고 초식동물 같은 경우 또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또 잡아먹기 때문에 인이 좀더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동물을 먹을수록 인이라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더더 많이 쓸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보다는 동물을 먹었을 때 내가 기가 좀더 세졌다 에너지가 좀더 세졌다고 느끼는 이유가 동물에는 인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가금류 닭이라든지 소라든지 돼지는 가둬서 키우죠 그렇게 되면 버리 합성옥수수라든지 쓰레기를 가공을 해서 먹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에 비해서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해도 자연산과 양식을 비교했을 때자연산의 인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이런 인을 동물로든 식물로든 우리가 섭취를 하고 나서 쓰고 남은 것은 소변을 배출하고 대부분 은 이는 뼈에 그 가둬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수가 뼈에 인이 많기 때문에 인간이 죽고 나면 뼈가 남지 않습니까? 뼈를 우리가 화장을 하고 유골이 남으면 그것이 인의 덩어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억 년 전에 동물에 죽었던 화석이 많은 쪽이 인이 많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겠죠 어! 인이 에너지가 많으니까 내가 인을 많이 먹으면 엄청난 에너지를 많이 쓰겠네 라는 단순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자 인을 많이 먹으면 많이 섭취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을 우리가 기체로 섭취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몸에서 피가 들어온다면 은 신경의 독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화학자들은 뭐를 만들었냐면 은 독일의 아우 슈비츠 아시죠 유대인을 학살 시키기 위해서 기체 인을 대량으로 뿌렸죠 그것이 어, 살상가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많이 뿌리면 그것이 이제 죽음의 재료로 쓸수 있다는 것이죠. 액체나 고체의 형태의 인은 입으로 서치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지 말자고 설사유발하게 되고요. 계속 먹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나 고체의 인은 또 다른 신경의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인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세포와 세포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인지질이기 때문에 구분이 없어짐으로써 세포가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필수불가결 하지만 인이 너무 적어도 안되고 인이 너무 많아도 안되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라 것이죠 이런 인을 이미 산업의 영역에서 훨씬 더 많이 쓰였습니다. 19세기에 산업에서는 어떤 일들을 써왔냐면은, 유기인 화합물을 이용해서 살충제를 만들면은, 인을 마신 곤충은 신경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곤충이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식물을 대량을 생산할 때 곤충들이 많아서 생산을 못했는데, 이 벌레들을 죽여버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인이 필요하듯이 식물도 인이 필요합니다 살충제로도 쓰이긴 하지만 비료에 대량의 인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좀더 식물이 더잘 자라겠죠 조금만 주더라도 그래서 사과도, 배도, 포도도 훨씬 크게 만들게 되고 채소도 훨씬 더잘 자라게 할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유기인화물 비료를 안쓸 수가 없죠 19세기에는 식물재배에 유기인화물이 각광을 박아닿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소비잡장에서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것이 성냥입니다. 성냥. 성량. 성냥에 인이 묻어져 있습니다. 마찰을 일으켜서 산소와 만나게 되면 빛을 발하게 돼서 불꽃을 만들게 되고 이 작은 인이 성냥, 좀더큰 인은 불꽃놀이, 더 심하면 폭탄, 다이나마이트, 그리고 철도나 도로, 항만 쪽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산을 뚫어야 되고 이렇게 할때 대량의 인을 넣게 되는 것이죠. 전세계나 화석이 있는 곳곳에 인을 대량으로 이제 쓰이게 되었고요. 많이 쓰다 보니까 19세기부터 20세기 이렇게 100년간 기업가에서 이런 인의 소비가 엄청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네이처의 보고에 보면은 30년밖에 쓸수 있는 인이 없다. 그만큼 자원을 고갈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30년 뒤에 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환경오염이 되기 전에 인이 없어서 우리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 그 인은... 우리가 산업재료, 멋진 불꽃놀이 보면서 그리고 도로 항만을 만들면서 거기서 모든 인을 다 써왔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구축에 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을 써왔다 그래서 우리는 30년밖에 살수 없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의료에도 쓰게 됩니다 의료는 어떻게 쓰냐면은 골다공증 치료제로 쓰이게 되는데요 골다공증은 뼈가 칼슘이 빠져나간 것이다 라고 아실 건데 그러니까 칼슘을 많이 먹게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약 중에 하나가 파골세포를 기전을 막아서 파골세포라는 것은 뼈를 이제 부숴서 없애는 것이죠. 이것만 없애더라도 골다공증이 나아질 수 있으니까 파골세포를 억제를 하는 약을 찾게 되었고 그 약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것입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것은 피인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비스포스베네이트를 처음에는 골다공증 약으로 아주 각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칼슘을 잘 집어넣을까 라는 생각에서 뼈를 어떻게 하면 죽이는 얘를 억제할까를 생각을 바꾸니까 부정적인 것이 좋아지는 것을 많이 발견했는데요. 이걸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시는가요? 장기간 쓰다 보니까 결국 뼈가 점점점 턱뼈가 녹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턱괴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Farsi j o 라고 해서 인이 많은 조, 인을 많이 섭취한 턱이라는 것인데 이미 19세기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알고 있었냐면은 인을 채취하는 광부들이 턱이 자꾸 작아지더라 는 것이죠. 인에서 나오는 가스라든지 기산먼지를 많이 마셨던 그런 광부들이 점점점 턱이 작아지 가지고 이빨이 빠지고 괴사가 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의료에 적용할 때 미리 조심을 해서 이턱 괴사를 막았어야 었 되는데 이런 소통에 대한 단절이 있다 보니까 의료는 의료대로 또 산업은 산업대로 농업은 농업대로 다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는 이런 사실도 소통의 단절에서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골다공증 약이 왜 다른뼈 팔다리는 괴사가 안되고 왜 턱만 괴사가 될까요 턱이 괴사가 되어야 결국 인을 섭취를 못하게 되겠죠 인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아예 턱 자체를 없애 버려서 섭취를 못하도록 우리 인간 자체 내에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인을 조금만잘 쓰면 식물도 튼튼해지고 인간도 튼튼해질 수 있지만 많이 쓰면 턱이 개사 오고 더 많이 쓰면 인간도 죽고 동물도 죽고 곤충도 죽고 다 죽게 될수 있는 셈이죠 이런 정말 위험할 수도 있고 우리한테 고마울 수 있는 인을 미네랄로 영양제로 만든다? 어 이건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소를 따로따로 빼먹는 개념보다는 자연에 있는 것을 같이 먹어줘야지 더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영양제로 나오더라도 독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소변이라든지 대변이라든지 이런 배출물로도 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뼈 안에 보물창고 안에 인이 보관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네랄을 영양제로만 무조건 먹는다는 생각보다 왜 이런 미네랄이 우리 몸에 필요한가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을잘 사용하면 은 우리한테 엄청난 삶에 도움이 될수 있고 잘못 쓰면 치명타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을 잘 아끼고 대대손손 잘쓸수 있도록 인을 적당하게만 우리가 쓸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